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에 보이시는 아이 파커 만년필인데요 <웃음> 상당히 직관적인 직관적인 이름을 가진 펜으로서 가격은 약 25,000원에서 3만원대의 가격,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일단 아, 파커에 기본적으로 다 거의 클립분류에만음다 들어가 있는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클립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윗면에는 일단 클립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클립이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 일단 파커라고 상당히 고급지게 양, 양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상당히 고급지게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립은 이런 식으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슬림, 슬림하게 슬림 손에 지기 편하게 이제 슬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몸체를 볼수 있습니다 몸체가 이렇게 슬림하게 제작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끝부분에 나머지 팁 여기 나중에 끝부분인 테일 부분에는 상당히 무게줄을 달아서 상당히 이제 팬을 지었을 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질수 있도록 무게 지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램을 재보도록 할 건데요 아,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하, 근무를 여러 가지 좀 서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리뷰를 진행하는데 네, 일단 그램을 재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무게는 32g으로 상당히 무겁게 제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바디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묵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닙 부분은 몸체와 맞지 않게 살짝 좀 아담한 사이즈 지니고 있고요 f 닙이라는 표식과 함께 파커 양각이 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 F촉 맞니? 너 F촉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네 그런식으로 양각이 되어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그 키드 부분은 상당히 어, 감춰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 않아요 필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조금 두껍게 나온다는 점을알수 있고요 역시 에축답게 두껍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어, 약간 저가형? 저가형 사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껍게 잘 나온다는 두껍게 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그립존은 그립존은 솔직히 말해서 필기용은 부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엠보시처리도 없고 그냥 매트한 그런 재질도 아니며 그냥 말 그대로 매끈매끈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필기를 할 경우에는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기용은 부적합하다라고 보실,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컨버터를 넣었는데 캄보테지 잉크가 조금 바닥난 상태네요. 네, 캄보테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32g이면 상당히 조금 무겁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 안쪽에 보시면 역시 안쪽에도, 역시 안쪽에 약간 검 검은 검무티해서 검은 티잘안 보이긴 하는데 안쪽에도 상당히 내구성이 잘 되어 내구 내구독 있게 안에 그 뭐라고요 철심을막아놔서 상당히 좀 내구성 있게 쓸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이만 여기까지 아이엠파커 안연필 리뷰 였구요 아제 중요한 사실을 안 말씀 드렸네요 여기 보시면 일단 5대5 비율로 상당히 잘 깎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5대5 비율로 상당히 잘 깎여진 모습을 보실 수있고요그 다음 1,2둠 포인트 리뷰 란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앞에 떡하니 대본을 놓고 말하고 있는데도 정신없이 그냥 말하는거 보면 제가 오늘 정신이 넘긴 없나 봅니다 네, 이만 여기 파만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